아웃도어 유튜브 니까 이런거 올려도 되잖아 아침은 메뉴가 뭐가 있을까 오, 오 생각보다 오. 아침은 황제같이 아웃도어 유튜브 안하니까 너무 편해 밖으로 나다니지 마라 너가 움직이면 환경이 오염된다 일상 유튜버 여기다가 썸네일을 잘닮은면돼 자극적으로 이거는 일상인데 자극적인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자극적인 말을 하면 되잖아 여러분 쉬는 날 캠핑 가지 마세요 이런 것들 여러분 쉬는 날 캠핑 가지 마세요 이런 것들 이렇게 행복한데 어제 저는 직장 동료들이라고 해야죠 저 프리랜서 동료들을 만나고 술을 때려 박았어요 두세 병 먹고 맥주 한 오백 한두개 먹고 집에 있으면 저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바로 씻을 수도 있는데 왜 나가는 것이냐 결국 집에 12시쯤 12시 되기 전에 들어와서 피곤했는지 10시에 잠에서깬 거지 라면도 끓여먹기 귀찮고 달리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물 말아서 밥을 먹으려고 왔는데 이 주제는 자극적이 되니까 캠핑 가지 마요 캠핑 가지 마요 맛있는 반찬에 현미밥에 살도 안 찌고 얼마나 좋아 쓰레기 나버리고 캠핑 가면 어? 쓰레기 나버리고 기름 넣고 차 출발하면 공해야공공해를왜 공예. 만드냐고 집에 이렇게 조용히 있어서 아유, 이거 딱 먹고 메맥터널딱 사실 캠핑은 중독이에요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중독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세뇌당하고 있는 거지 밖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답답해 죽을 것이야 그래서 밖에서 뭐 캐치 앤 뭐... 쿡도 하고 부시크래프트 뭐 그런 얇궂진 것들도 하고 주말마다 쉬는 날마다 어디를 나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지 근데 이것도 강박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지 내가 이번 주에 며칠을 쉬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쉴때 날씨가 안 좋으면 또 불행한 거야 삶의 유연성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캠핑을 하지 말아라 밖에서 하는 야외활동이라는 게 둘이랑 똑같아. 아메리카노랑 똑같고 중독되어 간다는 거지. 아, 오케이야, 정말 한번 더. 와, 나는 광호 유튜버야. 아, 씨발 오늘 안 굶어도 되니까. 그래도 이걸 또 축배를 또 빼놓으면 또 이제 슬프지. 아, 아쉽다. 중독되어 간다는 거지. t h a n you. 캠핑하지 마라